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테로 입니다. 네 여러분 새술은 세 부대에 담으다 그러잖아요. 음, 이제 부대가 헐어서 이제 새 부대를 갖다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대를 이렇게 탁 버리려고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쌓인 정이 손때가 묻어 있잖아 손때가 아무리 새 부대가 좋다 하더라도 음. 그래서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어, 내가 쓰던 물건도 그렇게 버리려면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아이고 그래도 네가 어,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어, 그래서 그 사람 후폭풍 올까요?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늦게 오잖아요. 어뭐 남자가 뽑으신 분들 뭐 여자도 여자 나름이니까 암튼 그래서 후폭풍이 올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의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카드 뽑아놨어요 카드 뽑으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웃음> 그렇다면 저는 일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함께 한 시간이 얼마인데 음, 그 사람 후폭풍 올까요? 어디 봅시다 후폭풍 올지 음. 음. 아이 사람은 후풍풍 보다는 조금 어, 미련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세수를 세 부대에 담기, 어, 담, 담긴 담은 것 같은데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어, 멈칫멈칫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 혹시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말은 뭐, 뭐, 결혼 앞두고 있나요? 여러분하고 떠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몰라. 근데 왜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어, 머리가 복잡할고, 음, 아, 그럴 수도 있지. 어, 뭐, 이게 꼭 결혼이겠습니까? 결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시작한, 그, 그러니까 뭐, 사귀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만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사귀기 시작하면서 좀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이 사람보다는 윤택한 게 아닌가 어, 윤택하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음, 가, 왜 갈등을 해이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건가 이 여자가 갈등을 하는 건가 어디 봅시다 음. 아 여자가 갈등하는 것 같은데요. 어 여자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여자가 좀뭐 모든 부면에서 조금 성격 자체도 꼼꼼하고 이 여자 성격에 이 사람하고 뭐 서둘러 뭔가를 할것 같진 않은데. 음이 사람이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그렇지만 이 여자는 딱히 지금 억매우고 싶지 않다.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직 더 내가 어,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어, 그러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고 그러고 내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한테 얽매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꾸 어딜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왜못 가게 하냐고 라 하면 어, 이 친구가 뭐랄까 노는 걸 조금 좋아한다. 어, 노는 걸 준다 한다서 막뭐 춤추고 이렇다기보다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얘기하고 이제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친한 사람들 몇몇몇명 있는 것 같아.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먹으러도 나뉘고 뭐 이제 술한 잔씩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것조차도 조금 싫어하는 게 아닌가? 음 싫어하고 사사건건 이 사람이 그런 거는 참 못마땅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고 이이 이, 이 여자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시간을 내주긴 내주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은 안 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하는 만큼 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너랑 사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귀기로 한 거면 이거는 지금 뭔가를 갖다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거든 썸은 끝났다라고 봐요 썸은 끝났고 새로 시작한 하는데 게하 그래도 네가 나한테 시간을 너무 조금 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음 근데 이 여자는요 이 사람하고 사귀는 거는 맞는 것 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뭐지 딱 거기까지다라는 거야 자기 생활에 침해받고 싶지 않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것 같은데 내것 같은데 어, 내것 같지 않은 어떤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아무래도 이 사람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이 남자 아무래도 이 여자한테 최일 것 같은데?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은 이 여자하고 관계를 갖다가, 음, 저기, 막, 그니까, 러 썸이라면 아까 연애라 그랬잖아요. 연애라 그러면 좀더 구체적인 미래? 뭐 이런 거지.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데, 아니면, 이제까지 그냥 서로 그, 쉬쉬 하면서, 사람들 모르게 만났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만나고 싶은, 뭐 그런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나가, 어, 착, 소개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음. 근데 이 여자는요, 뭐더 이상 뭘 발전하고 자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어, 공식화 시키기 싫다 그래야 되나? 음, 아, 왜냐면 어 조금 음 그냥 그거 있잖아요. 연애는 오케이, 결혼은 노 no 하는 것처럼 그냥 연애만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근데 연애도 레벨이 있잖아요. 어떤 레벨이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는 내 남친, 너는 내 여친하면서 딱 공식적으로 연애 이런 연애가 아니라 조금 더 플렉시블한 연애, 음 그런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몰라. 음. 아무래도 이 사람 여, 저기 막이 여자하고 걔술풍에돋단 듯이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음 자기 주장이나 그니까막난 이렇게 하겠어라고 막 이렇게 주장에 이렇막 이렇게 대놓고 강한 게 아니라 어난 싫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좀 어,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놀면 안돼 그러면 아. 아나 어저께 자기랑 같이 있었잖아 나 친구들 만나야 돼 어, 나 나간다 그러고 조금 이좀 사치나 이런게 살짝 심한게 아닌가 아, 뭐뭐 뭐 그렇게 막 완전 뭐 된장 뭐 된장 이라고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좀 살짝 사치가 심하다 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내가 성급하지 않았나 라고 조금 어, 살살 생각이 들어오는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 냄새 난다라는 거지 왜 냄새 나냐라고면요 하이 여자가 전남 이전 이, 남친 때문에 이렇게 어, 마음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지금 양쪽을 오가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어, 이 여자를 갖다가 어떠한 어, 그 육체적으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그런 느낌이 나 어,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이 여자의 전 남친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어, 대단했으면 갔지. 어, 대단했으면 갔지. 근데 왜 끝난 사람하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음, 데, 드카드 데스 데스카드 나왔는데 데스카드가 아니야. 어, 저기 막. 끝난 줄 알았는데, 몰래 다시, 어, 몰래 자꾸 만나고 있는 것 같아. 어, 전 남친도. 응, 이 사람이, 이 여자 쪽에서 양쪽을 오가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음. 맞아요. 저기, 막. 저기, 이 정의 카드, 여러분, 정의 카드가, 어, 눈 가리고 무슨 정의 카드입니까? 어, 눈 가리고, 그러니까 정의롭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런가, 공평하게 너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그러고 싶다라는 거지. 어우, 너무 공평해. 음, 이, 사,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아이고, 이, 이 사람들 힘들겠구만. 음, 여기는 오래 못갈것 같아요. 왜못 가냐고 라 하면 은이 여자도 문제지만 이 남자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 어, 쌍방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음, 쌍방의 문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처음 이 사람이야 처음부터 그랬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잘해보고 싶었었던 게 아닌가. 어 과거에 여러분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마음 잡고 이이이 이, 이, 이 여자하고 좀잘 지내보고 싶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 여자가 그런 것 같아. 완전히 내 사담이다. 라고 생각이 탁 들면, 그때부터는 잘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 그 전까지는, 좀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타입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를 갖다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친구는, 어, 그리고 뭐 내가 막, 어뭐 잔소리를 하고 뭐라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고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음 갈등이 이런 게 아니었나 이이 친구 마음에서도 어뭐날 사귀려고 나하고 이륙하려고 얘가 이렇게 사귀는 건가 우리가 이게 사귀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어어 약간의 그런 후회도 든다라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갖다 제대로 알기도 전에 너무 서둘러가지고 어 얘한테 마음을 정했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든다라는 거지. 근데 이, 이 여자는요. 그냥 일단은 연애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디 얽매이지 않고.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전 남친도 좀 만나 있었던 게 아닌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여자는요. 안 그런 척 하지만, 음, 이 이러다가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놀게 생겼네. 음, 그럴 것 같은데요. 따로 국밥으로 이둘 사람이 너무 안맞안 안 맞지 않은가 몰라. 어 맞아요. 이 관계 얼마 어, 얼마 가지도 못하고 따로 국밥으로 어, 놀겠다. 어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음. 그 뭐, 이렇게 잘 맞는 저 궁합은 아니지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여자가 별로 아쉬운 게 없어 음, 아쉬운 게 없고 이 여자는 그런 거 같아 자기하고 익숙한 사람 어, 익숙한 사람을 갖다가 더 찾은 게 아닌가 음, 이 사람하고 조금 결이 비슷해 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전전 전 남친하고 다시 이 사람은 전 남친하고 다시 가는 게 아닌가 음. 아직까지는 이 카드 상에 완전히 간것 같지는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가는 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남자도 생각이 조금 많다 그리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면 아무리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해 봤자 그냥 결론이 없이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아 그래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다 이 사람 뭐 후폭풍 올것 같은데요. 음. 음 후폭풍이 오고 그냥 그런 것 같아. 음 후폭풍 지금 아직까지는 안 왔고요. 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안 왔어. 음. 후폭풍 아직까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여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감정들 어, 조금 이이 이 여자에 대한 그 욱하는 마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나 진짜 너무 병신 같다 라는 이런 생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카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후폭풍이 안왔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후폭풍이 오나 안오나 음. 아니 이럴거면 뭐하러 만나지? 응. 서로 뭐 따로따로 놀고 대화 자체도 안돼 대화 자체도 안되고 그냥 유흥정도? 어 유흥정도는 되지 근데 그 이상은 안된다 아 맞아 저기 뭐야 후폭풍이 오네요 후폭풍이 온다 그랬잖아요 왜 후폭풍이 오냐 라고 하면 얘 예, 얘네들, 이, 이 남자가 너무 많이 참은 게 아닌가? 어, 그리고 이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 남자 능력으로는요, 핸들을 못 해? 음, 뭐 어떻게 이, 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어, 아쉬울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떠나간다 해서 딱히, 어, 딱히 뭐 내가 아쉽냐 그것도 아니고 전에 남자도 얘한테 목을 메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집안에 그 친한 그 동기나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여자는 외로운 게 없어요 음, 금전적으 것서부터 어떠한 대인관계서부터 아쉬운 게 없지 않나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답답한 건 누구다 이 사람이다, 거예 답답한 건이 사람, 음, 답답한 건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카드 뽑은 걸로 그냥 한숨 쉬고 있어요. 한숨 쉬고 짜증도 나고. 자,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그러냐. 네, 맞아, 이제 끝난다. 이 여자하고는 끝난다라고 봐요. 음, 끝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너무 무표치를 높게 잡았어. 음, 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 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자의 재력을 갖다가 봤을 거예요 그근데돈 어,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음,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이거지 그나마 이 사람이 이 여자를 갖다가 꼬실 수 있었던 건 꼬실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이 사람이 여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꼬신 건데 이 여자하고 되려면은이 사람은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서 그냥 어, 머슴처럼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슴처럼 있으면 이 여자 가 과연 이 남자한테 흥미를 느낄까? 음 왜냐하면 헌신하다가 헌식작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 하고 여러분한테 떠나왔을진 모르겠지만, 어, 모르겠지만, 흠. 혹시 여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연락은 하고 싶은 건 맞아요 연락하고 싶은 건 맞지만 음 아까도 기회주의자라 그랬잖아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여러분 하고 그어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면 그냥 아, 자기야 보고 싶다 하고 전화 한번 할수 있을 텐데 이 지금 카드 흘러가는 걸로 보고 이 사람의 그비구람이나 이런 걸볼 때는 여러분하고 좋게 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진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면요. 은 생각나면 연락해. 응, 근데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지 않는다라기보단 연락을 못 한다라는 거지. 연락을 못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끝을 갖다가 안 좋게 맺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 어, 뭐 가면 뭐해? 뭐 저기 뭐 쌍따밖에 더 맞겠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고 어, 아쉬움이 아, 너무 아쉬워. 어떤 그 이제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괴롭다. 어, 추억을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버렸다라는 거지. 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서 어, 저기 막 노선을 갈아탔구나 라는 걸로 조금 그런 거에 짜증이 나고 후회는 되고 막 이러지만은 막그 여러... 진짜 죄송해요 어, 이제 여러분... 한테 어떤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게 조금 크지 않나 싶어 어. 근데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이 못 가는 걸로 봤을 적엔 가지 못한다 아쉬움은 너무 뚝뚝 떨어져서 걸음걸음 아쉬움이 떨어져요 어. 아쉬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한다 라는 거지 어. 여러분이 이 여자하고 깨지자마자 바로 생각이 났다는 게 그게 뭐야 어. 이 여자랑 있, 있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난 게 아니에요 이 여자하고 깨지자마자 여러분이 생각났다는 거야 아 내게 파랑새가 있긴 한데 어, 이런 거지 그니까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기회주의자여서. 음, 아쉬워요. 자기가 분탕질 해놓고 온거 배신 때려놓고 온 거에 대해서 근데 그때 왜 그랬지? 이제 후폭풍도 오고 막 그렇다라는 거지. 후폭풍 왔나요? 그러면 y yes. 예음 어떻게 이 사람 오면 받아주고 싶어요? 음, 받아주고 싶어요? 음, 여러분은 뭐, 이, 이 사람이 가끔씩 생각나는 건 맞지만, 카드상에서 본다면, 여러분도 그지 뭐, 아쉽다라고는 느껴지지 않나 싶어. 음, 아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어, 떠나고 나서 뭐, 슬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카드상, 그닥 슬프지 않았다. 어 그냥 그 흐트러진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어잘 이렇게 그 뭐지 정리하면서 살았던 거 아닌가. 어, 어질러져 있으니까 치워야지. 마음도 청소를 해야잖아요. 하 마음도 고요히 청소하면서 지냈던 거 아닌가. 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 사람이 뭐 그렇게만 밉 믿... 나, 어, 나가 뒤지져라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그 이제 헤어질 그 당시에는 막 뚜껑 눌리고어떻고 저쩌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도 그러네. <웃음> 이면 어떻게 여기까지 만하고 끝낼 걸 그랬나?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어, 여러분이 분노가 있구나. 어, 분노가 있구나. 여기서 이게 나 여기서 끝낼 걸 그랬네. 어, 분노가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끝난 걸로 하고 하나 더 뽑은 거는 어, 또 개중엔 또 분노가 넘치는 사람도 있겠지. 어, 아니 그렇습니까? 음. 이 사람 때문에 네가 어떻게 어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은요 어떤 사람은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어막 소름 끼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어 나한테 연락을 했느냐라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한쪽에서 여기까지 내가 아까 봤을 적에는 그거지. 그냥 무풀? 어, 그냥 너는 다 잊었어. 어, 너는 다 잊었어. 어, 누구세요? 이, 이러고서 그냥 나는 내 안에서 그냥 내, 그, 내내일 내가 알아서 내 안에서 잘하고 사니까 그냥 너는 그냥 네갈길 가세요. 한번 헤어졌으면 됐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락이, 연락을 이연락 받은 사람들은 그때 그악몽에 되살아난다라고 봐. 응. 나도 아까 그랬잖아. 이 흘러가는 걸로 봤을 적에 이 사람이 되게 비굴한 사람이고 기회주의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거 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 사람이 못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이 사람의 그 어떠한 재수치만 보고서도 어이씨 저런 미친 새끼 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음. 네가 어디를 여기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음. 아무튼 일번 카드 후폭풍 맞나요? 라면 예 왔어요. 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후폭풍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어마어마했던 게 아닌가 배신감에 바들바들어 그랬던 나게나. 음. 그리고 어, 이제 두 가지 길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봤을 적에. 그, 배신감에 바들바들 떨었지만, 안정을 찾은 사람이 있고, 근데, 안정을, 이제, 안정을 찾고서, 너는 너, 나는 나 사는 사람 있고, 예, 저기, 막, 그렇게 살다가 연락을 받은 사람은, 그때 그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미친 자식, 여기가 어디다고, 보... 예, 이른다라는 거지. 음, 암튼 1번 카드 후폭풍 왔나요? 네 왔어요 어, 이게 왔는데 조금 기회주의적이다 어, 믿지 말아라 라는 거죠 어, 믿지 말아라 받아줄 것 같지도 않네 잘 생각하셨어요 안 받아주는 게 좋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인간성다본 거지 여자가 이렇게 하고 노는데도 그걸 참고 앉아있는 놈이 어딨어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 아무튼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 사람 후폭풍 올까요? 이왕 올올 어, 올 거면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왜... 음. 어디 보자. 그래도 여기는 또 나름 꽤 많이 사귄 것 같은데? 음, 나름 사귀었고. 어디 봅시다. 후폭풍이 왔는지. 음? 후폭풍이 왔는지 어디 볼까요? 여기는, 여, 이 사람이 여러분 그 근황이나 이런 걸 갖다가 어,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요, 아, 어, 여러분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왜요라고 하면은,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뭐지요? 혹시 여러분들하고, 이게 뭘까 왜, 이게 왜,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후푸풍이 어. 왔냐라고 하는 건데. 음... 애매합니다. 어,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음, 헤어진 지 만약에 꽤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뭐, 이게, 뭐, 꽤 됐다 그러면 후폭풍이 그냥 과거에 온 것일 것이고, 아직 헤어지진 않았는데, 헤어질랑 말랑해요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달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지금 그 사람이 후폭풍이 왔을까 했는데, 이게 탱컵이 나와버렸어요. 어. 어, 0컵은 그래도 내가 사귄지 꽤된걸 말하는 거잖아. 컵이 1번서부터 10번까지니까 어, 어떠한 어 미래를 바라보는 그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하고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 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 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귀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들 상황에서 끝난 거라면 여러분하고 헤어진지도 꽤된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꽤된 커플이 아닐까 싶어. 음그 사람하고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왜안 되냐라고 하면 이 친구 이 친구가 조금 호기심이 많은 게 아닌가. 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좀 질렸다라고 봐요. 어, 더 이상 내가 더 써둘 감정도 없고 여기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하고서 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그냥 뭐 그, 뭐지 그지 동냥 거지 그, 동냥 주듯이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어오다가 끝난 게 아닌가 그러고서 어. 저, 뭐, 그런 거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 저거 있잖아. 어, 소셜 네트워크 같은데, 아니면은, 어, 요즘에 그, 뭐지? 톡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고서 있고,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직 없거나. 음, 그런 게 아닌가? 음,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이 사람도 참이 음, 사람이 그이 사람은 딱히 흘러가는 걸 보니까 누구하고 정착하기는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맞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직장이 어떻던 저떠던 그런 건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 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누군가를 갖다가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음, 왜냐면 어느 정도 되면 정도,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그래도 상대방에서 잘 안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괜찮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딴데로 마음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딴데로 마음이 돌아가서 이게 끝난 거잖아요. 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정착하기가, 누구한테 정착하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 왜냐라고 하면, 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어 자기도 그 몰라. 왜 그런데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에이, 이렇게 가벼운 만남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지. 어, 익숙해져 버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질 실증이 어, 나고 어, 다른 거더 좋은 거 없을까 더더 좋은 사람 없을까 그래서 자꾸 찾게 된다 기웃기웃 거리는 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어뭐 여기도 한번 나가보고 저기도 한번 나가보고 그 다음에 뭐 SNS도 좀 해보고 음. 그렇 그렇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요 활동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 하냐면 요즘에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됐고, 그 데이팅에, 어, 그런 것도 되게 잘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라는 게 아닌가? 음, 제 아는 그 친구들도 그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요, 그 옛날 같지 않다, 옛날 같지 않대요. 옛날에는 거길 통해서 많이 결혼도 하고 사람들 찾았었는데 요즘은 그게 그쪽으로도 사람이 몰리니까 꾼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음. 아무튼, 맞아요. 음. 이 사람이, <웃음> 이 사람은요, 후폭풍이고 뭐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왜 이렇게 살지? 어, 왜 이렇게 사냐라고 하면, 어, 또, 또다시 양다리? 어, 또다시 양다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 응.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는 거 아닌가 응.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한동안 누군가를 만나서 그래도 저기 뭐 막... 정착을 하는 듯 싶더니,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또다시 그런다. 뭐, 술 마시고, 유흥하고, 놀고, 어, 그리고 뭐, 이게, 유흥하고, 논다. 그래서 그, 그, 거기, 뭐, 누군가를 갖다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으로, 논, 일회성, 이회성으로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뭐, 뭐, 두세 여자 정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논, 논다라고 봐요. 음. 진지하지 않은 관계, 어, 진지하지 않은 관계. 이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게 참.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지네들끼리 좀 놀았으면 좋겠어. 괜히 이렇게 마을로 내려오면은요, 그냥 참그 뭐지? 그 일편단심인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지. 음. 이 이런 사람들이 마을 곳곳에 그냥 바퀴벌레처럼 그냥 분포돼 있다. 음, 그, 그래서 막 어, 저기 막 흥청망청 놀다가 이제 그것도 인내 조금 지친 것 같다. 그것도 인내 지쳤다라고 봐요. 또또 어, 또 생각을 하,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뭔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왜그러면 좀 안됐지 음,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봐요 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 사람은 후폭풍 오는 구조가 아닌가 어, 뭐 약간 미련은 남기도 하네 무슨 미련이라면 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엇갈렸던 인연들이나 어, 그 다음에 자기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음, 후폭풍 오기에는 지금 이게 탱컵, 여기서 탱컵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미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가지 않았나. 이 사람이 지금 이제서 오는 이런 것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그이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거든 어, 이 사람 마음이 가난해요 어. 그리고 자기가 어쩔 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미나노 했다가 이제 투벅투벅 집에 들어와서 딱 있으면은 자기 인생이 한심한거지 음, 자기 인생이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도 이게 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자기가 방향을 잡고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스스로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음, 스스로도 생각을 하겠다 어. 왜 그러냐라면 자기도 이제 그 방황이란 걸좀한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어, 이 방황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어, 나이가 먹어도 그럴 수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이가 젊으면 은 그런 거지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나이에 따라 고민하는 방향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 점검이나 자기 인생을 갖다가 한번 점검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 저기 막 자가 점검? 음, 자가 점검을 하겠다 어. 어디 봅시다 이사,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 그리고 이 사람하고 헤어진 사람? 음, 이 사람하고 헤어진 사람들은요, 다잘 살아. 다잘 산다는 뜻이 뭐냐고 하면, 어, 그냥 씩씩하게 잘 살아요. 이 사람, 사, 뭐 저기 하지 않고. 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이 사람의 과거의 연인들은 어, 과거의 연인들은 다잘 산다. 이 사람만 빼고 이 사람만 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것 같아요. 어, 카드 흘러가는 거 보니까 딱히 누군가가 생길까 어, 또 생길까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지. 어 맞아요. 예 저기 막 영화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딱히 내게 남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어 그냥 자기 거 그냥 자기 욕심에 그런 거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훅폭풍 안 왔어요. 어이왜 그러냐라고 하면 조금도 안 왔나요?라고 하면은. 그거 뭐 사람인데 뭐 진짜 일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봐요. 어, 개인주의 거고 내거 어, 이거는 그 누구한테도 안줄 거야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어, 내가 왜내 내 거를 갖다가 어, 나눠야 돼라는 요런심 이런 어, 요런 생각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음, 그렇, 그렇기 그렇 때문에 누구한테 베푸는 게 인색하지 않을까 어, 베푸는 게 인색하다 자기가 놀고 먹는 거에서는 어 그건 상관없어 자기가 흥청망청 쓰는 건 상관없지만 누구한테 베푸는 거에는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서 감정을 주고받기보다는 자기 감정이 최우선인 사람? 음,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앞으로는 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돈이 최고고, 음, 그냥 자기가 심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때 가끔 어 저기 막 전화하고 전화해서 만나고 놀고 딱 거기까지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후폭풍 안 와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흑폭풍을 겨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싶어요. 왜그러냐라 하면, 이 사람은, 어, 자기 애가 너무 강하다 그래야 되나? 어, 자기밖에 몰라요. 어, 자기가 밖에 몰 배려라는 게, 배려라는 게 1도 없어요. 어, 그, 이 카드 그 어디서 배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음, 그리고 이 남자랑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들은요, 다잘 살아요. 어, 다, 어떻게 잘 사, 돈이 많고 어쩌고 그걸 떠나서 그냥, 아, 잘 됐다. 어, 후련하다. 너, 너하고 헤어져서 후련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자길 열심히 하고 잘 사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만족하고 산다라는 거지. 네, 2번 카드. 어, 저기,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후폭풍이 안 와서 좀 그런데. 아무튼, 음,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 사람 후폭풍 올까요? 흠이 사람은요, 어디 봅시다. 이, 이 카드, 이,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흠. 흠.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쩌면 어쩌면 그냥 가볍게라도 어, 가볍게라도 연락이 올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이런 거. 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음,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아주 봅시다. 이게 뭘까요 음, 여기는 아, 게 아직 카드가 덜 뽑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지금 네개 나온 걸로 봤을 적에 미움이나 어떠한 그런 건 없는 게 아닌가 음, 그냥 서로 깔끔하게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좀더더 뽑아 봐야 알겠지만 좀더 뽑아 봐야 알겠지만 그런 게 아닌가 음. 그리고 여기선 힘카드도요, 그렇게 막 무서워 보이지도 않고, 음. 어떤 건 힘카드 되게 무서워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힘카드는 별로 이렇게 무서워 보인다라기 보다는 어떠한, 어, 그, 여린 것과, 여린 것과 강한 것에 조화라, 조화롭게 좀 보인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마냥 그, 릴렉스 할수 있는 저건 아니죠. 어, 마냥 릴렉스 할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덜 위, 위태롭게 보인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요. 어, 자기 그 감정에 빠져서 있겠다 싶어.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냥 어, 내거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일까? 음. 이 사람이 새로 사귄 건가요? 아니면 어디 봅시다? 음. 누군가를 갖다 만난 것 같은데, 그새 헤어진 지 얼마나 됐길래 그새 누군가를 만나? 뭐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과거에 알던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알던 사람 중에서 만났을 수 있겠다 완전히 새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음. 과거에 알던 사람 아니면 왜 저기냐 어허 이게 뭐지 음. 이게 뭐죠 음. 과거에 알던 사람이지 않겠나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누군가하고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려. 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누군가하고 좀 됐다라고 하면 은요 어, 이게 완전히 모르던 사람은 아니지 싶다라는 거지. 왜냐면이 사람은 뭐 갑자기 좋아지고 막 그럴 수가 없는 구조가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좀 많이 따져 어, 많이 따져. 근데 많이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가 생긴 거라면, 어, 이 저기 바보카드가 어 그냥 그런 것같아 그냥 이번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사귀자 해가지고 그냥 이사람의 스타일이 아닌데도 그냥 사귀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자 쪽에서 먼저 사귀자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여자 쪽에서 먼저 사귀자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그냥 머리는 좀 복잡한데 그래도 어 나쁘진 않겠다 싶어가지고서 어이 사람하고 그냥 뭐 그냥 덜컹 응, 덜컹 걱정해 어, 결정해 버린 게 아닌가? 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봐요. 덜컹 겉, 어, 결정을 해놓고 이 사람의 성격이 아니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막 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순간순간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있어서 어, 이 관계가 좀이 사람 나름대로 불안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여자 카드가 두 개씩이나 나와서 저게 동일 임무니까 아이지 쉽다 이게 뭐죠 음. 이게 뭘까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자면 저지먼, 저즈먼트 카드가 떴어요 여자가 둘이 나오고 음.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은 누군가를 갖다가 금방금방 사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음. 그래서 지금 머리가 어, 속시끄럽다 라는 거예요 속시끄럽고 운명의 쓰라가 깨고 저지먼트가 떠가지고 이게 하나는 여러분이고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인가 이사람은 양다리를 걸치는 건가 그니까 러 위험한 고개?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무슨 아니 그 저기 뭐 호폭봉 올까요 에서 이, 이런 이 거면은 이게 참 거시기 한데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한 사람은 뉴페고 한 사람은 구패일 확률이 높아요 어. 근데 이제 뉴페라고 해서 완전히 뉴페라는 느낌도 아니야 완전히 몰랐던 사람은 아니지 싶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성격에 전혀 모르던 사람하고 사귈 수 있을란가 무슨 여기서 소개팅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마스, 중매를 받나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응. 중매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응. 선 선을 봐가지고 저기 할수 있겠다. 그런데 어, 선을 봤는데 어, 저기 막 여러분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응. 여자가 두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갖다 양다리라고 보기도 애매모호한 게이두개만 딸랑이 나오고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 나오고 어 그랬단 말이야. 어 어느 저 진전이 안 보여요. 티키타카나 뭐 어떠한 이 사람의 심정의 변화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선이나 어떠한 그 소개팅을 받고 나서 머리가 복잡해졌다라고 봐요. 왜 머리가 복잡해졌냐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난게 아닌가 싶어요. 싶어. 음, 여러분 생각이 났다 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은 나를 잘 어, 이해해줬던 사람 음, 그, 저, 그거 있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참 이해해주고 어, 나 같은 사람 곁에서 있어줬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개팅을 받았는데 그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한테 약간 호감을 느낀 게 아닌가 어, 그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진, 복잡해진다, 라고 봐. 음, 마음이 좀, 시, 어, 속, 속 시끄럽다. 어, 그런 것 같아. 뭐, 딱히 사었다는게안 나와요. 음, 잠깐만요. 어, 커피 좀 마시고. 말을 하다 보면 목이 아프잖아요. 음, 암튼, 그래서 이 사람이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어, 이 사람은 후폭 풍이라기 보다는 속이 시끄러운 게 아닌가? 음, 속이 시끄러운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뭔 마음이라고 하면은,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음, 꼭이 여자라기 보다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음, 옛날처럼 어떤 연애보다는 그래도 약간 책임감 있는 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지 않나 가정을 꾸미고 싶다라는 거야 자기 주니어도 갖고 싶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날 거다 음, 맞아요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어떠한 무엇인가를 갖다가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어, 노는 상대를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노는 상대가 아니라 이게 뭘까요? 음, 진지하게 뭔가를 갖다가 심사숙고해서 사귀고 싶었는데 뭔가 를 시작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갑자기 음, 나가지 못하고 소드가 나와버렸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어 뭔가 신중한 관계 조금 에, 시, 에, 조금 신중한 관계를 원했는데 뭔가를 갖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지도 못하고 해야겠다라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소드가 꼽혔다 이게 뭘까요? 응? 이게 뭐죠? 응, 이게 호,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요? 라고 한다면 은이 지금 이 여자가 이 사람한테 좋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어, 좋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이 여자가 이 사람을 자른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아니 왜 그랬을까? 갑자기? 응? 왜 갑자기 그랬지? 아 이제 알았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 뭔가, 누군가를 소개받은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소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떤 연애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자기 가정을 갖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허스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애기 어떤 정상적인 그런 달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는데 거기 그 거기에 앞서서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속이 시끄러웠다 그랬잖아. 여러분 생각도 나고 어, 과거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눈딱 감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그거 갖다가 캐치한 게 아닌가? 음. 여자 쪽에서 그걸 캐치했겠다 싶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면 그 여자 쪽에 여자 쪽에 아이가 있었던지 음.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그이 사람이 그 소개팅했던 사람이 이게 이게 전형적으로 그거잖아요. 돌싱. 여자 돌싱 카드잖아요. 어. 근데 아이가 이 사람이 속이 시끄러웠다 그랬잖아. 어. 이 사람은요. 자기 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애가 아닌 애를 갖다가 알뜰살뜰하게 길러줄 만한 아 저기 뭐야 아량은 없어요. 음 그럴 만한 아량이 있는 사람은 못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자의 아이가 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아니면 이 여자가 노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노했을 수 있냐?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고민을 하고 어걔 저기 막이 지금 굉장히 신중한 관계에서 혼자 막 틀어박혀서 고민하고 얼굴이. 그냥 박지가 않아 연애를 하면 사람이 밝아야 되잖아요 어, 그 저기 뭐 도파민이 도니까 밝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내가 널 좋다고 했는데 막 얼굴이 그냥 우거지 상이고 뭔 상이고 하니까 이 여자가 에라고야 저기 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남녀가 만나서, 뭔가 미래를 갖다가 계획할 땐 밝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막 불안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얼굴 수십만가하니까안 됐다라고 봐요. 음. 안 됐다라고 봐. 그리고, 후폭풍? 글쎄,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후폭풍은 안온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헤어졌길래 후폭풍이 한 번도 안 오고 헤어지자마자 이렇게 어, 여자를 갖다가 이게 여러분일까라고 저 아까도 계속 리딩하면서 이 카드가 계속 눈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공을 보니까 여러분이 아니지 싶어. 어,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물론 과거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이 여자는 다른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내면일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어, 이 사람의 내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뭐, 어떻다? 라고 하면, 깐깐하다라는 거지. 깐깐해. 겉으로는 남자, 남자 한데, 깐깐하고, 어. 그니까, 이 사람은, 그, 다중인격 같이, 어. 다중인격은 아니지. 그건 다중인격 벽이니까 그니까, 가시나무새 같은? 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사람? 음, 그렇다 보니까,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은,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것만 수용을 한다라는 거야. 어, 그렇게 하고, 자기한테만, 어, 돈을 써요. 어, 조금 배푸는 게 조금 적다 그래야 되나? 자기한테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 살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사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약간, 그, 인색하기 때문에, 인색하기 때문에 막 맨날 써도 어디서 싼거뭐 어디서 이거 몇몇몇 뭉치 에 얼마 하더라 그러면 그거 갖다가 여러 개사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지 막 그렇다는 거지. 어.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마켓에서 뭐를 사도 다 직거만 사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한 번을 안 물어봐 자기도 사줄까 이런 거한 번도 안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뭘 이렇게 아 요거 어, 나 요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요거 TV 보면서 먹으면 좋겠다 아 요거 TV 볼때 이게 편안하게 입으면 좋겠다 뭐 어디가 더다 지꺼만 사 빈말이라도 자기 거 하나 사줄까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에라이씨 어, 하고서 이, 이 여자가 딱 잘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너무 자기 것만 챙겨. 아마, 이 사람, 이, 저기, 막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헤어졌을 때, 그래서 헤어졌을 것 같아. 너무 지 것만 챙겨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애 같은 성격이, 애들이 자기,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랬기 때문에 헤어졌던 게 아닌가? 음, 그렇지 싶어요. 음. 아무튼, 그리고 성격 자체가, 뭐, 진짜, 뭐, 그 선을 봤을 적에 상대방이 돌싱이라 해도 애가 있으면 이 사람은 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애가 있어 어, 상대방이 들어와서 내 애를 길러주는건 오케이지만 내가 상대방의 애까지는 안 챙겨주겠다라는 거지. 어, 아무튼 3번 카드 리딩 후폭풍 왔나요? 그러면 아니요. 이 사람은 후폭풍 올 구조 아니에요. 아이 진짜, 아, 도대체 요즘에 사람들 어떻게 됐길래 그 그게 그 인지상정이 없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지? 암튼 그러니까 헤어졌겠지만 음 너무 이기적이라 누가 옆에 붙어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평소 혼자살라지뭐별수 있겠나. 음 어떤 여자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이렇게 여기만 뭐 베풀 줄 모르는데 아무도 안 살아주지. 자이 3번 카드 리, 어, 리딩이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 사람 후폭풍 올까요 라고 본다면은 음 어디 한번 봅시다 후폭이 얼른지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아주 그냥 파라다이스에서 살았구만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어, 저기 막, 지금 뭐 하냐고요? 뭐긴 뭐야. 뭐돈 떨어져가지고 일하고 있지. <웃음> 돈 떨어져서 일하고 있어요. 왜요라고 하냐면은, 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룰루랄라하고 잘 지내지 않았을까 싶어. 음. 저기 돈틀 때까지 룰루랄라하면서 지내다가 보니까, 음. 돈이 없다라고 봐요. 음, 야, 이게 뭘까요? 음, 저기, 마, 룰을 날라고 잘 놀았겠는데?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주변에 이 사람이, 어, 이성들이 많이, 많았지 않았겠는가? 많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저기, 막 여러분인지 아니면 다른 이성인지 모르겠지만 어,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어서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되게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같 그런 같아 그냥 잘해주니까 그냥 어,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고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철딱선이 없이. 어,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기브 앤 택이라 그러잖아. 어, 하나를 받았으면 어, 또 나도 베풀어야 하나를 베풀어야지. 근데 베풀지는 모르고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에라이씨하고서 어, 그치? 그... 여자, 여자도 여자 이렇게 저기 뭐야, 오지랖이 넓어서 여, 남자 착할 걷어매기는 사람 있잖아. 자기야 뭐 해줄까? 어, 자기야 뭐 해줄까? 하면서 그냥 해달라는 애가 다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것도 지친 거지. 아 정말 이 새끼 정말 한, 한 번을 갖다가 지가 안하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 저기, 마,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어떤 연애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조금 처세술이 살짝 딸리지 않을까? 어, 처세술은 딸린다라고 봐. 그리고 이, 주변에 여자가 꼬이긴 하긴 하, 했겠지만, 이, 세, 이 사람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닌가? 어 음, 여자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교황카드 나왔잖아. 음, 교황카드 나왔으니까 여자의 마음을 모르지. 왜, 왜 몰라요? 라고 한다면은, 음, 저기, 뭐야. 모르, 저기, 모르, 그냥 교황카드는 그거예요. 교황이 뭐야? 어 저기 막빠드레 하면서 다 이렇게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를 대접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응. 어. 근데 빠드레가 이렇게 신도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사랑을 득뿍뿍 조기에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사랑보다는 그냥 우정 정도 우정보다 깊은 그런 정을 갖다가 그냥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줄줄줄줄 뿌리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저기 뭐야 누가 좋겠어 뭐, 그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 깊은 사랑을 주질 않는데 어.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베풀 적에는 나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거잖아 어 그럼 마음, 마음이 마음 없으면 받질 말아야지 마음이 없는데 또 넙죽넙죽 받으니까 어떻게 돼둘중 음, 하나는 상처 입는 거 아니에요 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저기 막이 사람을 곁을 갖다가 떠날 수도 있겠다 에라이씨 어. 이거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더 빨래겠다 싶은 거지 어. 그냥 아무리 퍼부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이 남자를 좋아했던 여자들이 다 떠나간다 라는 거야 그냥 가볍게 놀다가 떠나간다 라고 봐요 그리고 왜또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 그닥 그렇게 돈은 없지 않을까 싶어. 어, 돈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뭐 저기 뭐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여자한테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나그 이제 이게 이것도 시절에 그때 그 그때, 그때 달라요 라고 랬거든어 그때 그 헤어지고 나서 누군가를 갖다가 깊이 또 사귄다면 그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것도 웃긴 거잖아. 생각을 해봐. 나랑 헤어졌는데 언제 봤다고 언연하고서 그냥 들러붙어 갖고 쪽쪽거리면서 음, 여보자게 해까면서 그럼 그것도 인간답지 않지 않나요? 음이 사람이 바람기가 있는 건네 사실이에요. 바람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을 떠나가지고서 막 진짜 막 너하님은 어, 나는 못 살아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서 이 사람의 그 행동을 딱 보니까 뜨뜻미지근 하잖아요 어, 사랑은 뜨거워야 되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 어다 식어 빠진 녹차처럼 어 쓰, 녹차 씁쓸하잖아 어, 씁쓸하고 식으니까 역시 다 식은 것도 아니고 아사리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이 어떻게 돼요 어, 아씨아 진짜 시간 낭비했다고 아야 꺼져 꺼져 아이 꺼져 아, 그럼 그러는 럼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이 사람이 슬슬 그냥 후폭풍 오는 거죠 어 대전 못 받아요 음, 대전 못 받는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뭐뭘 그런 걸 같냐면 이제는 아이고 음, 저기 막 조금 자기도 나름대로 그냥 혼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름 음, 나름 열심히 살고 어, 그리고. 어, 저기 뭐야 흥청망청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후폭풍이 왔냐라고 보면은 이 여자하고 헤어지고 후폭풍이 오긴 온것 같아. 음, 오긴 온것 같은데 어디 봅시다. 아이고 이게 뭘까요 아까도 그랬잖아 여럿이 그냥 낮게 여럿이 그냥 우정보다 깊은 사랑을 갖다가 나는 대가를 갖다가 조금 혹독하게 치르는 거 아닌가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 싶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여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갖다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게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 라고 봐요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음. 그냥 그런거지 여자들이 나를 갖다가 그냥 그음이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여자가 처음에는 혹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음, 너무 꼰대다 아그 음. 그러니까 저기 막이 사람이요 지금 뭐 이 기쁨 줘도 못해, 이 사람 성격에는. 어, 기쁨 줘도 못해. 뭐, 처음에는 뭐, 어떻게 저렇게 자기 성격을 갖다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겠지만, 이 성격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음, 그, 뭐, 저기, 뭐,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이 사람이 후폭풍이 오기는 온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때문에 온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떠, 떠나서 이 사람이 한동안은 신나지 않았을까 한동안은 신났다 라고 봐요 어, 신나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신나게 재밌게 놀았는데 음 재밌게 놀았는데 <목소리> 이, 이게 갈수록 이 사람이 대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어, 이 카드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대인 관계가 좋다라는 건 하나도 안 나와. 음, 대인 관계가 좋다는 건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음, 뭐,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음, 이게 저기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다가 좋게 갖고 싶어도, 어, 뭐, 잠시, 잠깐? 어 잠시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어, 노래방에서 템버를 한번 흔들면은 끝나. 어, 두번세 번도 안 가. 여자들이 그딱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어. 어쩌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좋어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적에 여러분들을 잡았어야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경제능력도 그딱 좋지도 않아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 갖고 일하긴 일해.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일하긴 일을 하는데. 아 구설도 좀 심하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대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 뭐지, 융통성이나 어떤 그런 거, 그런 게 없어. 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구설이, 어, 너걔 알아? 어, 어, 걔 완전 왕제소 아니야? 야, 걔나 말고 딴 애하고도 놀던데?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막 소문이 너무 많이 났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랬냐라고 보기는 살짝 힘들어요. 뭐 살짝 힘들지 않을까? 일부러 그런 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이 인간적으로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무리하게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려다가 이렇게 부작용이 온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냐 글쎄 여러분을 그리워한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드가 많이 나오긴 해 호폭풍이 호포, 오기는 왔는데 그게 여러분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어왜 그러냐 라면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는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 숲 여기저기 여자는 깔려 있어요 여자는 깔려 있는데 그냥 처신을 잘못해 가지고 쌍욕 먹고 다닌다라 까지만 나와 쌍욕 먹고 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 저기만 자기는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욕을 한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런 거죠. <웃음>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데, 음, 그래서 짜증 나요. 음, 짜증 나 왜? 나는 음, 나는 진짜 잘하는데 왜 여자들이 나한테 왜 이럴까 그런다라는 거지. 음, 성격이 좋은 그 뭐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좋고 나쁘를 떠나서 편안한 성격은 아닌 듯해요. 좀, 어, 고지식하고 까칠하고, 어, 자기만 위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여자를 밝히냐, 내 여자를 밝히긴 또, 어, 밝히긴 또 밝혀요. 밝히는데, 어, 그냥 템버린 한두 번 흔들면 여자들이 다 싫어서 도망간다라는 거지. 그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성격이 이담시로 말 말번새도 말, 말 예쁘지 않고 말번새도 예쁘지 않고 자기를 갖다 좀 대접해 주길 바라니까 어쩌면 이사 여기 이 여자가 어이 남자한테 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만난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가 여, 러분이 아닌가 싶어. 응.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응, 상처를 줬던 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딱히 하, 여자를 갖다가 정해놓는 성격이 못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디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그냥, 자기가 어디 가서 굴림하고 싶어 한다 그래야 되나 굴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얼핏 보면 또 젠틀하고 말하는 것도 점잖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혹해서 클렸다가 확확 깨어서 가는 거지. 어. 저기막 성격이 그닥 좋지 않다 대인관계도 그닥 어 저기 한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후폭풍이 오기는 왔어요 어 후폭풍이 오기는 왔는데 그게 딱히 여러분이다라고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그냥 그런 거지 기집애들은 왜 그럴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어온 거지 여러분 때문에 온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어 맞아 그런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행동이 뭐가 어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 잘못되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왜 욕을 먹는 지도 모르고 왜 여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땡땡 거리는지도 모른다 라는 거야 나 진짜 답 없다 음. 그걸 모르면 어떡하니 음. 자기는 되게 잘한다라는 거 여자들이 얘, 얘를 이제 이 여자들이 이 사람한테 마음을 갖다가 주지를 않아 요 나는 이렇게 어, 너희들한테 되게 잘하는데 왜 너는 나 너희들은 나한테 마음을 안 주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말할 때 계속 너희들이라 그랬잖아요. 너가가 아니라 너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하고서 이랬으면 쌍욕을 왜 먹겠습니까? 어, 그냥 여기 찍금 저기 찍금 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다 어, 꺼지세요. 그러는 거지. 음. 아무튼 이 사람은 뭔가 결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결정권이 이, 있는 게아닌 아니지 아니한가. 어. 그래서 나 저기 막 지금은 어떡하냐고. 뭐어떻게 하긴 어떻게 여기 한번 끼우거리고 저기 한번 끼우거려 가지고 손짓 한번 들어가는 거고 꺼져 그러면 나가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응. 어. 뭐 어쩌고 어요 저기 막 그래 오빠 오빠 와 가지고 여기서 저기 막 소맥 한번 말아 봐 그러면 들어가서 쓱 앉아서 아나 소맥 잘못 마는데 암튼해 볼게 조바하면서 소맥 말던지 어 좀, 뭐, 좀, 그런다, 라는 거지. 옛날에 그, 뭐지, 어허 마든 거는요,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아,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진짜 국물도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좀수으로 들지 않았나 싶어요. 후폭풍? 어, 어, 그닥, 어, 안 왔어요. 미안해요. 후폭풍 올 사람이 아니다. 음. 네, 4번 카드, 어, 리딩 여기서 마치고 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